책 없어도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관공서 촉탁이죠? 자, 우리 촉탁서를 우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 촉탁 할수 있다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우편으로, 우편으로 할수 있는 건 어, 촉탁은 가능한데요. 자, 우편으로. 자, 등기를 신청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편으로 할수 있는 건 촉탁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요? 자, 신청. 신청은 두 가지예요. 자, 방문 신청. 하거나 아니면 전자신청 두 가지 신청이 있어요. 자, 촉탁은 우편촉탁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우편촉탁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관공서니까 등기관이랑 친하니까 촉탁이죠? 자, 그렇다고 해도 의무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무자의 승낙 정도만 받으면 촉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당사자로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낙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그런데 관공서 법원에 꼭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들이 있어요. 감류나 가처분 경매 절차들은 다 촉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요거를 본인이 신청으로 직접 등기소 가서 신청한다. 요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해당돼서 각하사유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실행이 됐더라도 무효 직권말수예요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죠. 각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요. 넘어라 안 넘어가. 잠깐만요. 네, 넘어왔어요. 네. 자, 이거 아닌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4번이 없어졌어요? 4번. 4번 지문이 잘렸군요. 자, 4번. 자, 4번은 여기는 없는데, 자, 지문으로 불러드리면,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 인 경우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될 것이어서 권리자무자 공동으로는 할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은 공동신청할 수도 있다예요. 관공서가 일방 당사자로 나온 경우에는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다시, 자, 관공서가, 관공서가, 거래, 주체로서 주체로서 들왔다 그러면 당연히 촉탁으로 가는 건데요 자 요거는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 자둘다 가능한 거예요 관공서 거래 주체일 때 요거하고 여기는 다른 게 촉탁으로 꼭 실행되어야 할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신청으로 들어오면 각합니다 요건 신청으로 들어오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각하사례인데 요거랑 구별할 수 있게 이제 4번 질문도 이런게 되어 있겠죠 자 관공서가 거래 주체로 들어왔다 그러면 촉탁도 가능하고 신청 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PPT의 4번이 좀 준비가 안 돼서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자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 등기 권리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지자체가 권리자로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a 부동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로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 명의로 들어온 거죠 이거 신청했죠 그래서 원래는 명신이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돼 줘야 돼요 근데 국가 지자체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은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 그래서 촉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질문 준비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시면. 자 82페이지, 요약지 82페이지 이런 게 있죠. 자 건물이 전부 멸시됐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있겠죠. 건물주가 한달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게을리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아요. 이걸 지문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건물의 멸실등기는꼭 건물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꼭 건물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지 소유자도 할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남겨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이거 무슨 등기죠? 이것도 몇시 등기예요. 자, 똑같은데, 자, 차이점 뭐예요? 지체 없이 자, 원래 멸실은 한달 이내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없는 건물인데 등기가 튀어놨단 말이죠 이건 볼 것도 없이 지체 없이 멸실입니다 이거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한 달을 맞춰주는데 이거는 지체 없이요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토지 지목 변경 자, 지목이 표제부에 서 있잖아요 자, 표제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한달 이내 에 등기 신청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 맞는 말이 있죠 다 맞는 말 자 4번 보세요. 아,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했대요. 그러면 을 건물 소유자가 역시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갑 건물이든 을 건물이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돼요. 어차피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소유자가 대장상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말이고 위반시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상 한 달짜리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 토지든 건물이든 효재부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한달 이내 신청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때 갑건물을 을 건물에 붙였기 때문에 갑건물 등기 필요 없게 되죠. 이럴 때는 폐쇄해서 연구보전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매도인 매수인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어요. 자, 갑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을은 매수인 그랬죠 그러면 매도 그랬어요 무슨 계약 매매계약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 그럼 언제부터요 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그래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름을 틀린단 말이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60일에 의무가 생겼죠 이거 위반시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가 있어요 60일째 특별조치법 자 요거는 체결한 날로부터 이게 틀린 겁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다 완료된 날 잔금을 다 치른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1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자 집을 졌어요? 안 졌어요? 자 보존등기를 할수 있음에도 이게 뭔 소리야 집을 다 저놓고 저놓고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단독 신청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안하고 있어 근데 증여하기로 즉 소유권 이전을 공짜로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집을 징계 먼저요 예 계약 체결이 먼저요 예 집을 징계 먼저죠 그럼 계약 체결은 나중이죠 그 체결인 그 나중 일로부터 보존등기를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따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존등기, 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산일이다. 그날부터 60일 이내 에 보존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집을 쳤어요.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아니면 계약부터 체결해놓고 집을 나중에 지어서 등기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어요. 자, 둘다 며칠이죠?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언제부터 60일이냐? 가능하고 체결했으면 체결한 날로부터. 그렇죠? 계약 체결부터 해놓고 가능하게 됐으면 가능하게 된날부터요 날로부터,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 의무가 있죠. 위반시 과태료 있다 없다. 일반 시과태료가 이탈했어요. 특별조치법 60일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자 7번 보시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후에 보존등기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뭐가 먼저인 거예요? 계약 체결이 먼저고 나중에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할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 죠자할수 있게 된 날로, 날로부터 60일이네. 자 보존등기 신청해야 한다. OX 5죠 맞는 말이에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84페이지에 있는, 자, 질문입니다. 자, 등기가 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자, 가압류 등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좋은데 신청 안 해도 과태료는 없잖아요. 별 문제 없으니까 놔뒀어. 근데 자, 어떤 사람이 법원에 얘기를 해서 가압류를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내 미등기부동산을.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주게 됐대. 그럼 가압류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토지는 미등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열어주고 가압류등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직권보존등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인데 자 이렇게 미등기에 촉탁될 수 있어서 보존등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뭐 있어요? 가압류등기 또 가처분 등기 또 경매 또 임차권등기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직권보존등기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다 걸려있죠? 또 주소 걸려있죠? 그럼 뭐예요? 소유권 이전 주소 딱문 순간 생각나야 돼요. 직권, 직권, 직권. 박찬호, 직권 박찬호. 그러지 말고 자, 직권, 직권, 직권. 변경 등기, 직권 변경 나와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됐는데 자 주소 증명 서면을 보니까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는 옛날 등기부에서 있는 옛날 주소예요. 자, 그다음에 신청 정보상 주소는 지금 이사간 이후 주소예요. 이두 개가 자 연결된 게 명백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맞다 이럴 때는 주소 다르다고 각하시킬 게 아니라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틀렸어요? 소유 명인이 단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단독 신청 안 하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셔야죠 그래서 이게 X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주소 딱 보는 순간 어 반가워 나너 알아 그럼 당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직권? 변경 직권 변경인데 단독 신청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직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3번 3번 환매 기간 경과했어요 그럼 환매권 행사 했을까 못했을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를 막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환매가 되어서 돌아오면 그러면 등기관이 지워줄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직권 말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X죠 4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여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죠. 자 이게 단독 신청으로 수용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걸려 있었던 처분제한 등기 말소를 직권으로 실행해 줍니다. 요거 역시 맞는 말이죠. 이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있어요. 어, 상속 등기 말소 못하죠. 또 지역권 중에서도 요역 지역권. 걔네들은 빼고 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4번은 맞죠. 자 5번 보시죠.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면 각하죠. 각한데 등기안이 착오로 등기가 걸려야 됐어요 그래도 이거는 직권말소 대상이죠. 무효 직권말소 하나 더. 맞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잘못 실행됐는데 이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건데 잘못 실행됐어요. 그럼 직권말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만약에 말소 안 되고 있으면 이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등계할 것이 아닌 경우에요자서 맞는 말이고요 자, 6번 말소 등계를 할때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인데 그 제3자가 승낙서를 첨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해가 들어요? 주종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자,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해 주죠 역시 맞는 말이죠 자, 7번 보시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거딱 보고 아, 이겼구나. 가처분 걸고 얘는 본 게임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내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가 들어와 있죠? 걔네들 은 어떻게 해요? 음, 단독 신청 말수예요 직권말수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수 이기 틀린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거 내놔 라고 단독 신청하면서 제 쫓아내 라고 단독 신청 두 개를 넣어야 돼요 내거 내놔 제 쫓아내 그럼 등기관이 그 가처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가처분은 직권말수죠 내 권리를 치면하는 단독 신청 말수예요 저 X입니다 자 다음 태아 태아 태아 나네요자 태아가 살아서 출생이 됐대 그럼 등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출생됐으니까. 기존 등기를 어떻게 해요? 경정 등기로 바로잡아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로 표시해서 자 저당 등기에 끼어넣는 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비 안 나온다. 할수 없다. 그 맞는 말이죠. 자 학교는 주체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고요. 학교 법인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죠. 자, 4번. 종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종중이 권리자예요, 대표자가 권리자예요? 종중이 권리자예요. 대표자는 일종의 대리일 뿐이라서 본인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권리자다 그러면 x입니다. 자, 5번. 법이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맞아요. 사단 명의로. 근데 신청은 누가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렇죠.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 신청한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 6번.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 부동산에 관해서, 자, 잘 보세요. A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AB가 매매를 떼요. 그러면 A는 매도인, 매수인. A는 여기서 매. A 명의에서 B 명의로 넘어가기로 매매가 됐다고요. 그럼 A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죠. 매도인이면 권리자겠서 의무자겠어요? 의무자겠죠. 의무자면 뭐가 필요하죠? 사원, 총회 결의. 요게 필요하죠. 의무자일 때. 만약에 AB가 바뀌면 사원, 총의 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가 매도인 의무자니까 요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 맞는 말이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제된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맞는 말이에요.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의 명주번도 같이 등기에 쓰기 때문에 이거 같이 내줘야 돼요 이거 보고 쓰시라고 당연히 정관이나 규약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누가 주죠?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누가 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등록번호가 나오고 대표자의 등록번호도 내고 둘다 같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자,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단독 신청. 만약에 안 하면 자, 패소한 자가 할수 있어요? 자, 으면안 되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X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자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형성 판결이지만 어차피 분할 판결이라서 각자 각자 자기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이 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넘었어요. 자할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다 그랬죠? 확정만 되면 됩니다. 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데 확정이 안 됐대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ox. 오죠. 각하해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죠. 이거 등기면안 된다는 거죠. 확정 판결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5번. 이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공정증서는 판결보다 급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공정증서는 판결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이행하기로 어쩌고써 있어봤자 판결로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입니다. 공정증서 X. 자, 1번 확정 판결로 말소 신청을 한대요. 그럼 판결을 받아서 단독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해관계에 걸려있대요. 자, 승자수내까안 낼까, 낼까? 내야 돼요.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너랑 나랑 소송을 한 거지 제3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관해 승낙서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에 게시된때데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형제 간에 모여서 재산 분할 협의가 됐으면 고날부가 그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급한다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상속 등기가 먼저 됐어 그 이후에 협의가 들어왔대요. 그럼 어떻게요? 해 경정 등기로서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를 취급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이번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상속 등기죠. 얘는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 단독, 상속 단독,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 등기 명인 표시가 뭐죠? 등기 명인 표시. 이게 명주번 개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등기들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단독 신청한 게 원칙입니다. 대신에 주소 변경만은 직권으로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어? 자, 뭐 단독 신청이 맞아요. 이건.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죠. 자, 이게 들어왔으면 등기관이 거기 걸려있는, 자, 걸려있는, 에, 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를 해주죠. 자, 이건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없고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수용 등기까지만 물어보면 단독 신청이고 거기 딸려 있는 거다 말소해주는 거 물어보면 직권 말소고 그래야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5번 등기 말소를 공동 신청으로 자 저당 말소, 전세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튀어버렸어요. 채워버려서 소재 불명이야 이럴 땐 절차가 정해져 있죠 공시최고 제거 판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5번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줬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 보뭐 이런걸 들고 왔어요 이러면 가등기 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 를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함정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나오면 촉탁등계 기명령등기요 단독 신청등기수금안 돼요 단독 신청 6번 맞는 말이죠. 자, 7번 가등기 의무자도 의무자도 명인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구 있죠? 가등기 의무자 말고 이해관계. 이해관계인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똑같이 단독말소가 가능합니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세사람 있죠?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인 또 가등기 명인까지 세사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8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자, 신탁자와 수탁자 공동 틀렸어요.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수탁자 단독이에요. 이거 틀렸죠? 만약에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한다.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부이다. 이거, 자, 직권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건 소유자가 단독 신청으로 정리하고 나가줘야 돼요. 내 거였는데, 이제 공용이다. 라고 하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규약이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규약이 폐지되면 이제 내거 되죠? 누구 거? 취득자 거. 취득자 취득자가 규약 폐지됐으면 내 거야라고 보존 등기를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규약상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 자 갑이 자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어요. 그럼 갑은 매도인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자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여기까지.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아들 내미를 두고 돌아가셨네요. 자, 매도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들 매도인의 아들이 의무자가 대신 되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 갑에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다 이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속인이 대신하는 등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공동 신청.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자 유중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자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중자한테 바로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상속등기를 거쳐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포괄유중은 공동신청 틀렸죠 예, 특정유중은 공동신청 유중은 공동신청 유중공동이에요 유중 단독 틀렸어요 자 유중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대요 수리한다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할 수 없다. 틀렸어요. 각하지 않습니다. 수리해줍니다. 자, 수중자가 여러 명이래요. 자, 우리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애인끼리 의리가 없죠. 애인끼리 뭔 의리가 있어. 그렇죠? 각자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상속이랑 반대죠? 상속은 각자만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저는 각자 할수 있어요. 자, 6번,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 자 사인 증여,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고 둘이 같이 가서 가등기를 미리 같이 할 수가 있어 있어. 계약서 쓰고 같이 가서 살아생전에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린 거죠 조심하실 게 유증 가등기는 돌아가시고 나서만 가능합니다 유언장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는 생존 중에 가등기 못합니다 근데 사인 증여는 생존 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 있다, 틀렸어요 자, 다음. 자,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매도가 지금 두번된 거죠. 근데 등기 명의가 아직 갑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을이 망했나봐요. 을이 망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자, 권리자가 을이 되어 병이 돼요? 을이 되죠. 지금 을명의 등기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현재 병이 되지만 명의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등기된 건물이 멸시 됐어요? 그럼 건물 소유 명의만 멸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누가 할수 있죠? 대지 소유자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ox. 오죠. 오죠. 대지 소유자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정 나왔죠. 자 대지권이 변정되면 1 0 0일2 0 0일3 0 0일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니까 다 같이 가기 힘드니까 한 명만 가더라도 다른 건물 소유주들 대신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대위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다음 수탁자가 단독 신청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니까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에서 할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채권자가 대위해서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럼 채무자 명의에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인하고요. 그 어, 망한 사람, 그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사람, 그 사람 양쪽에 다미에밑둘다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래요. 내 명의로 됐지만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서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들어 주고 완료 통지만 해 줍니다. 저 뒷부분 작성 통지가 틀렸습니다. x예요. 자 6번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등기를 대리해 주려면 업으로 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네. 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전자 신청. 자, 전자 신청 대리는 자격증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격자 대리만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한정판 거죠. 전자 표준 양식. 이건 전자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요. 에 자,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도 업으로만 안 하면 대리에서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요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됐습니다. 자, 오늘 진도에 요 정도. 자, 그러면, 자, 오늘, 어, 문제 푸시느라 좀 수고하셨는데, 오늘 좀 어려워졌나요?